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구피천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약한 4, 5년 전쯤에 처음으로 구피천을 이제 많이 알리면서 이슈화가 됐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이 구피는 남미 물고기로서 아마존에 서식하는 송사리과의 물고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구역이 있어서 일부적으로 국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을 하고 있는데 이 구피천 같은 게 이슈가 되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셔가지고 제가 비공식적으로도 몇번 와서 쓰레기를 많이 주곤 했었습니다 양심이좀 찔려가지고 근데 오늘 구피천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구피가 얼마나 있을지 제가 오늘 직접 통발이랑 족대질로 한번 잡아보면서 이 아마존 천이라고 불리는 이 구피천의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Let's 와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와이기 익기 는거 봐봐 근데 물살이 왜 이렇게 세고 투명하고 물이 많은지 좀 걱정이네요 그래도 들어가서 한번 재미지게 구피천에 코피가 얼마나 잘 살아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 자, 아,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족대질도할 건데 우선 고나밥을 넣었어요 그래서 통발로도 제가 못 잡는 부분에서도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600원인가? 3,200원짜리 비닐통발 어폭기랑 그냥 일반통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설치를 하고 중대질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와우 이끼가 많이 자랐네 보통 겨울엔 이끼 다 죽는데 와물 따뜻합니다 진짜 확실히 따뜻해요 어느 한 공장에서 열을 식히는데 이 물을 사용하고 물을 방류하는 건데 이 계속 따뜻해 가지고 이 구피가 4계절 동안 겨울에도 지금 한 겨울인데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대부분 물살이 다 쎄서 이렇게 좀 얕고 좀 완만한데 이런 데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잡힐지 의문인데 <웃음>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안돼 야 사료야 나오면 안돼 두 번째 통발은 이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 눈으로 봤을 때국수가좀잘안 보이는데 한번 극대질로 하면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와 이거 검정말인가? 이 수추들이 엄청 많이 나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혼자 온게 아니고 여기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모자으신 뭐 거예요? 와, 이거 생이새우네. 생이새우가 따뜻하니까 엄청 많이 몰려있더라고 여기, 세, 여기 새뱅이도 있네요, 새뱅이. 오, 지금 애고박사님은 잡으셨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족대지를 대놓고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목소리> 야. <목소리> 과연.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우, <목소리> 뭐가 많이 잡히긴 했는데,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생이새우 족제제한 번만 했는데도 엄청 많아졌네요. 한번 몰아 주세요. 자 몰아 주세요. 와 온다.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풀속 안에. 들어들어어어에그박사님이랑 한번 팀워크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으면은 잡히겠죠 세웁니다 아 진짜 세우네 네 거기 계시면 은 제가 한번 몰아볼게요 으악 그? 아, 온다 온다 오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보여 보여 너만 보인단 말이후 나와라 나와라 나이 제발 오오 오, 어, 예쁜 애도 있어 오 어, 많이 나왔다 오 혹시... 아, 어, 예쁜 애 있어 무지개 색깔 확시... 오, 오, 세... 어, 네. 수컷 수컷 확실히 있긴 있네 와 여기 많다 와 <목소리> 여러분 지금 에고 박사님이랑 같이 하니까 오 많이 나왔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8마리 7마리 나왔는데 막상 통이 놓고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옆모습이 보니까 화려하긴 하네요 역시 열대어 중에 열대어긴 합니다 열대어 송사리 3대 종중 하나죠, 구피가. 우선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뭉태기로 나왔어요. 에구 박사님 짱! 이거 <웃음> 아,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야, 모래 같은 걸좋아하아 없네. <웃음> 아, 새우 많네. 자, 갈게요. 밀로 쳐! 여로어붙로밀어로여어 쳐. 쳐. 쳐. 쳐. 쳐. 쳐. 들어왔네요! 어... 어 있다 있다 어, 어 있어요? 어 있어 아 있다 있어. 있다 있다 수컷입니다 수컷 우와. 갈색이 진짜 이쁘네요 일명 잡구피라고 하긴 하겠지만 이쁘긴 합니다 확실히 갈게요 야여서 아니요 야야 넘어졌어. 넘어졌어 나 넘어졌어 응. 나 넘어졌어 도로 <웃음> <웃음> <바로> 넘어졌어 <웃음> <웃음> 촬영하면서 보는 거 처음 본다 <웃음> 어 <웃음> 과연 어, 없네요. 자, 옵, 십니다 가요. 야, 아이고, 야. 아, 양박사님. 하나, 둘, 셋. 짜잔. 새우 같죠? <웃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돼지를 한열번 해야지 고피가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약간 그 정도? 거든요? 오! 기쁜데? 오! 와! 와! 왕구피다 야! 지금 새끼 많이 뱉네요 자! 한번 이쪽도 여기 되게 완만하면서 물살이 좀 약하거든요? 와우! 여러분들 지금 생이새우를한 마리 잡았는데 와 색깔 파란 색깔이다 오 신기한데요? 예전에 붉은 색깔도 잡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파란 색깔이 나왔어요 야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공장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생활하수인지 모르겠는데 물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 여기 붕어 수백 마리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또 붕어도 안 보이네요 와 제발 아 한번 뭐 올보겠습니다 오, 뭐, 뭐, 어, 나왔다나왔다나왔다다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다다다다다다생을다다다다다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웃음> 정부론이 원래는 여기 생이새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요 네 여기 붕어랑 구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생이새우가 번식이 되면 치비들 있잖아요 네. 많이 먹이로 소비가 많이 됐었나봐요 이게 무슨 구피죠 여러분 엔드러스 구피라 했었나 소드테일이라 했었나 약간 구피에 대한 모프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또 잡히곤 합니다 구피 나왔다 이게 그냥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포인트인 것 같아 네 여기 있네요 새끼 새끼 한 마리 나왔어요. 미니 고피. 오! 이 b o 야 Oh, yeah, yeah, yeah. Bikurazi, Jongke, Bikudi, s e 꾸 u m i 뭐, 되게 다양한데 종류 구분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이거 a 뭐, 뭐, 어떻게 잡은 거예요? r e of 알려주세요, 여러분. 같이 공부합시다. 나와라!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웃음> 새우 엄청 많이 나와. 와, 왕구피도 있다, 왕구피! 와, 엄청 많죠? 우선은 통, <웃음> 통 한번 열어주세요.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이 정도 양식장 같은데 이거? 와, 이거 무슨 스케일이야? 오! 한번더 해볼게요. 똑같은데. <웃음> 아! 와! <우와>. 보세요. <웃음> 한번더 해볼게요. <웃음> 아 여긴 깊숙하게 들어간 게 없어요 아 느낌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러면? 네 근데 어. 있을 것 같긴 해요 돌려볼게요 우와. 와 새우 때문에 구피못 삼겠네 너무 많아 와이 상태로 털어놓을게요 구피가 지금 여기 한 3,4마리 정도 껴있어요 사람 치는 것보 보였거든요? 와... 아, 새우가 <웃음> 새우 사이사이에... 와... 진짜 미쳤다 <웃음>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생리새우가 엄청나게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이게 구피가 좀 많이 없 사라진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피도 어느정도 나오면서 토종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피들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생리새우가 수천마리 이상 잡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또생리새우가 많은 걸보시고 오셔서 잡아가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기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급피천에 오시는 거는 좋은데 절대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지금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생이새우가 바닥에 쫙 깔렸어요 지금 조금씩 담았는데 수백 마리가 됐고 굽히는한 30마리 좀 넘을 것 같아요 와 양박사님 어, 어, 처음 본 시가 어떠세요? 어 너무 신기해요 거의 뭐 수족관인데 수족관은 한쪽에 네. 다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다양한 네. 색깔이라서 그쵸 이 구피가 지금은 뭐 이렇게 생태계를 이제 망친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방생한지 모르겠지만 흘러나와서 이 구피들이 우리나라 자연에서 자생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신기하면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와 오늘 생리새우 색다른 구피천의 변화를 한번 봐봤습니다. 자, 얘네들은 풀어줄게요. 여기, 오, 여기 애기물방개도 있어요. 수성우증도 많이 살아요, 여기가. 잘가라. 너 외래종 아니지? <목소리> 와, 여기 써있네요, 딱. 외래어종 관상홍 열대여 방출노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엔젤피 c 랑또 뭐였지? 하여튼 외래어종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유튜버분들이 오셔서 잡은 것도 있지만 일반인분들도 오셔서 많이 잡아서 인터넷 사진 을 올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통발을 한번 걷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좀 기대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가봐야겠죠? 자 여기 통발이 있는데 아 통발 왜 얼른 내려왔지? 아 이거는 딱 봐도 망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네 없고요 <웃음> 자 그리고 두 번째 통발 와 진짜 성의 없이 설치됐네 괜찮아요 있으면 잡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왠지 느낌이 안 좋네요 여기에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었고 위에 가서 다 잡았었거든요 네 없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채집을 한 후에 복귀를 하고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어, 굉장히 우리나라 그냥 송살이랑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많이 흡사해지고 있어요 원래 본래의 화려한 색깔들이 조금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진짜 생이새우 계속 많다고 언급을 하잖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것도 극 일부분인데 우와, 우와 점프 해가지고 튀어나온다 이생이새우들은 제가 나중에 먹이로 쓸긴쓸 건데 지금 당장은 쓰기에는 어떤 화학물질이 묻어 있을지 몰라서 몽땅 큰 사육장에 넣어가지고 사육할 예정이고 이 구피들은 제가 또 키울 예정입니다 무튼 구피천에 구피가 엄청 많았는데 구피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렇게 토종생물인 이생이새우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저 보통 오늘 우리 에거 박사님이랑 굉장히 신나게 열심히 구피천에서 한번 잡아 봤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